상시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이게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여기도 우리는 범선이 도는 부두가 있을 거다, 그지? 자, 부두가 있을 거고 이 천상 세계도 범선이 와가지고 이런 부두가 있다, 그지? 자, 부두에 범선이 턱 되어 있다. 자,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 배에 탈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연으로 엮여져 있는 거야. 네.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한배에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한 방에서 같이 놀았다 하는 거 아이가 그런 계층으로 인연이 엮여져 있는 거야. 얽혀져 있는 사람의이 배에 이렇게 쭉한목에 타고 가는 거야. 한 배에 탄다. 그제 요것이 바로 인연의 끈인데, 이 사람이 한 방에 탓대갖고전부다 영혼들은 엄매나 치열한지 모른다, 이 말이야. 지 잘났다도 할것 없어. 인간 살아가면 맞아. 지 잘났다, 내돈 많다, 막 이래갖고, 이건 몸도 아리가 없으니까, 이거 이 영혼끼리 움을 하는 거야. 영혼끼리 움을 하는 게. 그러면 영혼과는 영혼 사이에 인연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작용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작용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연, 인연권이라는 것이다, 인연권. 자, 그래서, 우리 한방에 타고, 우리 국민학생들, 유치원생들 한번 보자. 소풍 가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손잡고 졸졸졸졸 따라가지. 이것이 인연권이에요. 그한 줄이잖아. 그렇게 같은, 어디 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한목에 뭉쳐가는 거야. 이것이 인연권이라는 것이다, 인연권. 그 전부 다 같은 인연권이잖아. 그렇게, 아니, 같은 건이 아니지. 거기서는 같은 것이 아니고 인연의 법칙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다, 같은 배에서. <목소리> 거기서 인연이 돼. 그러면 이인연 인연의 끈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인연의 끈에는 우리는 다섯 개가 있다는 거다.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연의 끈이 오행작용을 한다는 거다. 자 그렇게 이배에 탔지만은 이거 하사를 줬더니 하사라고 방편 이 인연끼리 적어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야. 죽이니 살리는 잘못하면이한배에서도 치열하게 싸우고 가는 거야 영혼들이 그렇지 그러면 내 사살 갖고 팍소물어떻으면내삭비야 되겠지 그렇지 안 죽을 낙함 그렇지 그러면 바로 빚지는 거야 빚이 그 말이 빚이 영혼이 영혼의 세계 가는 데까지 지는 빚이래. 오케이? 지금 뭐 정신이 혼이 빠질 뿐만 안 된다 그럼 벌써 혼 빼버리면 어쩔 것같구자 그러면 이게 혼이 인연이 끌어러 뭉친 인연들이 이 범선을 한목에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인간관계가 막 이겠지 저굴구라뭐 저런 데 있는 사람도 모른다 다른 배 탔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범선을 갖고 어떻게 이 호가 어떤, 어떤 호랬노 두둥실 호인데 이게 월호라고 하나 보자. 두둥실 월호. 그러면 이 가다가 어떻게, 하, 이런 태양, 그뭐 달이 있다, 그제? 이달 옆으로 이렇게 두둥실호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 이거 지나가는 목적이 뭘까? 자, 그래서 천부경의 신비 속에는 월화, 수목, 금토, 일, 태양계의 신비스러운 그것이 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초상치게 되게 되면 노절해갖고 옛날에 살던 고향을 한번 지나가죠이범선는 어떻게? 달하고 인연이 있어갖고 달 옆으로 지나가면서 거기에 우리는 뭔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른다. 그렇게 두둥실 월호가 되는 거야, 그걸. 그 월호만 달을 지나가는 거야? 어, 아니, 월호만 지나가는 거지. 두둥실 월호만 걸어 달리지 풀어래요이 항로가 다르다는 거다 음, 바로, 바로. 그럼 항로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뭘까 거기는 뭔가 다른게 있겠지 있으니까 그렇겠지 다른 길이 어 길이 다른거죠 아이배배 배 탔으니까 거의 어, 그거 다른 거지. 따라 타게 응. 타는 게 응. 그 다른거지 음 그러면 그배를 두둥실이 타고 가는거 <웃음> 그제 <그치>? 그러면 이제 <웃음> 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부두에 도착했을 거 아이가? 그제, 배가? 부두에, 부두에 도착했으면 이제 내려야 된다, 그제? 그런데, 내린다 해갖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영혼의 세계는 우리는 팔 간문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는 영혼의 세계 안에 가게 되면 팔 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부두에 내려가지고, 우리는 간문까지 가야 돼. 우리는 저번에 어떻게 했나 망자들은 이 험악한 길을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다 보면 또 지네밭도 있고 뭐 평지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막 가다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길은 우리는 어떻게 이 범선을 타고 이제 부두까지 도착한 것까지 하는 거야 요단강을 건넌 거야 이제이 범선은 이제 부두에 도착한 거고 그럼 부두에서 내리면 어떻게 여기가 이영 진짜 영혼의 세계까지 가는 길이 멀어 그러면 이 가다 보면 미로도 있고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여 가는게 엄청나게 또 먼거야 엄청나게 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뢰밭이다 우리 비무장지대나 마찬가지다 못하라고 함부로 여기 못하라고 오면 이렇게 빙 돌리고 나가쁘게 하고 있지 길이 없애보고돌리 나가쁘게 하고 거 가서 터져갖고 이렇게 힘들게 해보고 힘들어서 못가고 뭐배고어서 못가고 이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그 지뢰밭이 우리는 어떻게 팔액이라는 거다. 여덟 가지. 애고는 그게 지뢰를 여덟 개 물어난 거야. 이것이 우리는 팔액이라는 거다. 그러면 지뢰의 종류는 몇 개? 몇 개? 발목 지뢰가 있으면 어떻해 그래서 못 가게 만드는 것이고. <웃음> 그렇잖아. 막 폭탄 짚으면 어떻게 가다가 길을 갖다 폭탄 시으면 길이 없어서 못 가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이 지뢰밭을 건너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영혼들이 지뢰밭 지원차 기가기가저 너무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지뢰밭에 전부 다 허죽거리고 있는 거야. 어쩌면 우리 저 남북한의 지뢰밭에 그저 비무장치대 안에 옛날에 그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그 지키고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 된다. 가도 오도 못든지. 그러면 이 지뢰밭을 건너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어떻게 군노가야 되겠노? 가이드. <웃음>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하지. 그런데 그것이 가이드가 아니고, 여기로 들어가는, 우리는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홉 명의 기인이 있는 거야. 이것이, 기인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나중에 보게 되면 애군 복음부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귀는못 풀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연길이다. 길을 안내해 주는 거다. 인연길이라는 거다. 그래서 인연길에는 아홉 가지가 있는 거야요 아홉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공덕에 따라서 범선을 타고 이렇게가 귀인을 만나야 내가 이거 팔가문에 도착하는 거야. 팔가문에 도착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제 다다른 것이 영혼의 세계다. 그렇잖아. 이제 가야 이제 영혼의 세계다. 그런데 영혼의 세계 에 가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가서 영혼의 세계에 딱 가면 이제부터 면접을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렇지 인자 마사가 오면 그때 가면 이제 면접을 하는 거야. 엄청 거네, 영원이. 그렇지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한번 태어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엄청나게 힘든 거지 이해 돼요? 자 그러면 두둥실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갔어 이? 자 영혼식 앞에 가고 이렇게 탁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 여기서는 면접을 하는 거야 면접을 면접은 누가 하겠나? 아니, 지선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선장은 직사라고 그랬다, 그제? 그런데 여기서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서성, 첨주경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저성사자와, 이거 사람, 죽은 사람, 망자를 잡아가는 사자가 아니고, 우리는 가르치는 사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성사자를 쓰는 게 되는데, 이 사자들이 있는데 이 사자들이 우리는 그걸 하는 거야 면접을 하는 거야 면접 자 이게 이제 영원들이 또 오게 되게 되면 그렇게 테스트를 딱 하는 거야 테스트를 딱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때부터 야 니는 운동을 열심히 하거라 니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니는 너는 어떻게 하거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준 것이 있다. 이것이 정말로 인간의 본성가 재능이라는 거다. 면접을 해고그 사자가 너는 이것을 잘하겠구나. 그그 순간에 나는 이 두뇌가 타고나는 거야. 그 순간에 타고나는 거야.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두뇌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식에 여기에 우리는 재능이라든지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재능, 노래를 잘하는 재능, 운동을 잘하는 재능, 내가 판단력을 잘하는 재능.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능과 적성과 이런 우리는 본성과 어? 이런 뭐 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면접할 때이 순간에 정해지는 거야. 아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 이제 정말로 인간을 태어나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유치원이고. 이제 온 사람들 어떻게 이제 학교 보내기 위해서 좀더 많아놓고 이제 가르치는 가정이 여기다 그래서 이게 잘하니까 재능도 주고 우, 우,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학교 가기 이전에 그럼 부디에 돌해 갖고 영혼의 세계까지도 가고 그지 그 어서 영혼의 세계에 가고 갖 학교 가기까지도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유치원 공부하는 거야 아지 간문은 들어갔으니까 응, 어, 갔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여덟 개 팔방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1학년, 2학년 이렇게 착 돌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팔방에서 공부, 살아가는 거, 영원히 살아가기 이전에 벌써 이 재능이라든지,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적성이라든지, 영혼의 이런 특성이 다 결정되는 거야. 이것이 어른의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이제 중요한 가정이 있다 그리 크게 나누게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영혼들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배를 타기 전까지의 이제 문제가 있고 그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는 부두에서 부두까지 영혼의 세계까지 우리는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 영혼의 세계에 가지고 우리는 면접을 통해서 우리는 수인생이다 아기가 이제 젖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갖추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영혼의 세계에서 팔방으로 살아온 이 세계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네 가지 유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네 가지 유형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운세감정법은 이것이 추종이라는 것이다. 그죠? 팔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따리 타고 내려온 거? 이것을 우리 배운 거잖아. 그쵸? 그거는 국민학교 1학년부터 했잖아요. 팔방에서 1학년, 2학년 한 거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이것이 멘토링이라는 거다. 이 과정을 푸는 것이 멘토링이다. 이것이 수리 멘토링이다. 이것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술이 사주고 터난 거니까 이거지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숫자풀이 인연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뭐겠노? 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죠? 이것이. 응? 응? 이것이 우리 해야겠잖아 이것이 우리는 숫자전풀이며 이것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공덕풀이법이야 그래서 이 속에서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이살 풀이다 세 번째가 수리 멘토링. 수리 멘토링. 수리 멘토링. 이게 공덕에서 이것이 우리는 애군 보음풀이법이죠 이것이 보음풀이법 중에 한 개다 이 이것이 보음풀이법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살풀이기면 실질적으로 애군풀이법이다 이게. 정신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리를 해내보자. 지금은 뭐 구천세고 하웅세고 다 빼고, 에이? 다 빼고 우리는 여기서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망자가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망자풀이법이다, 그제. 음. 그다음 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보게 되면 우리는 사9구제 니까 그제 이 사축구제 이것이 우리는 제어풀이 유형이다 제어풀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풀리는 것은 <웃음> 자 우리가 이 수리사주에서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문제니까 인간을 놔놓고 여기서 풀게 되면 우리는 순번이 그죠 첫 번째는 우리는 망인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망자 풀이 법을 가는 거야 망인을 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망자가 그 망자를 풀게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제어풀이요 49절을 우리는 하는 제어풀이 자 여기서 우리는 오케이 하게 되면 자 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공덕풀이 돼 그러면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우리는 인연풀이법이다 이것이 우리는 인연풀이법 이것이 지나갔고 영원의 세계에 가게 되면 멘토리이를 했다 자이것서 우리는 복잡한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있는 우리 수리심리 이것이 재능 재능 본성풀이법이다 이제 그렇게 수리심리학이 들어있는 부이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운세감정법니다 풀어가는 게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거다잉. 야 공부, 공부 정말 열심히 잘한다. 술이 사주 이렇게 좀, 공부 잘해. 운세감정법. 어, 아, 운세감정법. 그래서 우리는 이거 완벽한 이철차위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한 개씩.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린 천국의 운명과학의 근본이라는 거죠. 일로 간 사람, 일로 간 사람은 따로고, 일로 간 사람, 일로 간 사람은 따로고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는 영혼의 윤회에서 풀어나가면서 풀리는 방법이 이거다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지, 자이 사람이 죽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이것의 제풀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궁세계로 가는데 이것을 배를 타고 가기 지금까지 이것이다 그제 자 이것을 배를 타고 영혼을 세계하면서 인연법에서 얽혀서 우리는 풀어간다 이것을 영혼의세계하게 되면 우리는 공부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재능이라든지 본성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학습이라든지 이런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부여받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 제가 많이 지났지. 괜찮아 15분, 20분 가까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이, 것을 우리는 풀어 가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욕을 하고 했다. 그죠? 근데 이 전부 다는 못풀 거고, 그지? 오늘 이것이, 이것을 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 자, 이것을 풀어 간다. 그죠? 나도 다음에 강의할 미친이 있어야 될거 아냐 근데 이까지 풀때 한참 힘들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지금 이거, 이거 푸는 거만 해도 월수목금토일호가어디를 응. 응. 지나가는지 다안알려주셨죠 아까 얘기했잖아 네. 월호는 은월 달로 지나가고 일호는 태양을 지나가고 아니, 금호는 하성, 하성. 화성으로 지나가고 목성은 뭐, 목 뭐, 목요일은 뭐, 목성 뭐, 목코는 뭐, 목수 뭐, 목카토금수. 응, 뭐, 음. 우리 지구의 행성 이름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다. 이. 근데 거기서 뭔가를 해, 하고 간다는 거는 박사님 모르신다고. 음, 그러니까 그 뭔가를, 하고 나중에... 음, 그게 뭐가 뭔가를 하고 가는데. 응, 거기 뭔가 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웃음> 뭔가를 하고 가는데. 아, 그렇게 뭔가 <웃음> 하고 간다. <가니까. 웃음> 그, <웃음> 그렇게 그게는 노제를 지내고 가잖아. 거에서그가서 거기 하는 일이 있다. 그데 나도 잘 모르니까 내가 말을 못한다. 아겠지으로 음. 네? 그건 모른다. 그렇게 잡지 않는 뭐, 인연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공덕에 의해서. 어떤 배를 탈 것인가 정해져요. 그거는 인연법에 의해서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배를 타면 자동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 배는 시궁초, 시궁초라는 그런 배예요. 아까 전에 했잖아. 둘이둥실월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 노래가랑 또 있다 이렇 둘이둥실하호야 이런 거.